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7회 화요일 방송 어, 셋중 하나 그리고 어, 규칙수 입니다 어, 규칙수가 멤버십 방에서는 10개를 보여드렸는데 1개가 더 찾아졌어요. 그래서 총 11개가 되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차에는 셋중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죠? 32가 나왔습니다. 지난 2차에는 23, 29, 32를 보여드렸는데 32가 나왔어요. 이번에차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0 6 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5월 6일 토요일 날 어, 종합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일요일 날은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셋중 하나, 그리고 규칙수. <목소리> 세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규칙수 첫 번째는요 어,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이거는 재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 규칙, 규칙을 따라가는 수입니다 그래 재해될 가능성이 어, 있는 수죠 그러니까 약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주 한개에서세개 정도는 어, 매주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출하고 있죠 어, 첫 번째는 어, 대상수가 3입니다 좌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어, 3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연속인데요 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어, 5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두 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 이두 개가 중복됐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 2차에도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 나왔죠. 6번. 6번이, 어, 4연속 두 개가 중복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5연속, 5연속인 수가, 지금 현재, 어, 8연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연속 수도,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주의는 하셔야 돼요.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이거하고 같이 비교하셔서, 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수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어, 이렇게 어, 세로로 수직으로 사연, 아, 5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14입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어, 이렇게 이건 모사이트 제 제공식인데요 어 이게 제수라고 어, 나온 수들이에요 그중에서 어, 여기가 지금 어, 아래쪽으로 4연속 내려갔죠? 어, 대상수는 10번입니다 이건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 10입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지난 2차에 출했어요 19번이죠? 19번이 출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당풍당 자리는한번 나오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에 출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는 풍당풍당 수가 또 출할 수 있는지 주연을 하셔야 돼요. 이게 3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10번이 풍당풍당 자리죠 어, 또 하나는 규칙수 네 번째 어, 이런 자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퐁당퐁당이죠 여기는 29입니다 위 퐁당퐁당 4연속으로 나갔어요 다음은 규칙수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올라갔죠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어, 이렇게 4연속 올라갔습니다 17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번 2차에는 풍당풍당 자료가 3개가 있어요 어, 10번하고 29번하고 17번하고 어, 지난 2차에 출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 또 출할, 수 있, 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어, 연이어서 나오는 온 경우가 있어, 종종 있어요 이거는요, 풍당풍당 자료는요 자, 다음은 규칙수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역시 모사이트 제일공식인데요. 이게 제일수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나온 제일수라고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퐁당퐁당 또 사연속이죠. 이거는 앞에 퐁당퐁당 자료 집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포함해서 4개로 보시지 말고요. 이건 별개로 보시면 돼요. 자, 20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20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7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올라갔죠 어, 2번이 차 대상수는 32입니다. 32. 자, 다음은 규칙수 8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8입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대상수는 18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0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대상수는 7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1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역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어,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11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거 11은 어, 멤버 십방에서안 어,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기 추가로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까지 해서 총이번이 차에는 규칙수가 11개예요. 어, 지난이 차에는 어, 17개였죠? 17개에서 2개가 출했습니다. 어, 이번이 차는 1 1개예요 이거는 개수가 많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적다 그래서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8개일 때도 3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이번에는 11개인데, 어, 헌터가 예상하기는 1개에서 2개 또는 1개에서 3개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직은 규칙수가 약해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되면 이제 좀 약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규칙수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어셋중 하나입니다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는 어, 이제 이번 2차서부터는, 이제, 안 보여드릴 생각에 참여 인원이 적어서,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어, 그, 함께 찾아 봅시다.는 이제 뺐습니다. 어, 항상 우리 회원님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이 영상은요, 회원님들이 별로, 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어, 헌터도 자료에서 뺍니다. 어, 항상 좋아요, 올라오는 댓, 그, 횟수라든지 댓글 횟수 보고서, 펀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번에는 또 역시 회귀분석 자료인데 지난해 차에는 한 개가 나왔죠? 셋중 하나 아, 두 개가 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셋중 하나로서 무조건 하나 찾으시면 다 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셋중 하나 아, 한 수씩 나타나면서 사라질 텐데요 그셋중 하나에서 안 보이시면 그 아래에 있는 숫자들도 다시 찾아보세요 이번에 차 어, 다들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